안녕하세요. 주식을 하려면 주식시장을 이해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 눈에 내기에 비법과 기법이 들어올 때내 피같은 돈은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요. 내 머릿속이 이곳은 지옥의 아비규환이요. 온갖 사기꾼들이 특실거린다는 생각이 지배할 때 당신은 이제 깨달음에 초입에 들어선 것입니다. 기법과 비법을 찾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 돈을 지킬 것인가 를 연구하셔야 합니다. 그리하면 조금씩 방향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시간이 지나야만 깨닫게 됩니다. 기법과 비법은 없습니다. 다만, 잠시 현혹되었을 뿐입니다. 비법과 기법을 찾지 말고, 그들이 어떻게 수익을 내고 사기를 치는지 연구해야 합니다. 이곳은 우리가 긍정적인 시각으로 살아야 하는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전업투자자입니다. 전업, 전업 1년차에는, 우량주, 지르주, 급등주, 유통물량 적은 종목으로 매매하여, 깡통 경험하였습니다. 전업 2년차에는, 틱차트, 3분차트 등등을 통해 특별한 뭔가를 찾으려 하였으나 또 깡통을 경험하였습니다. 전업 3년차에는 상승 위주로 매매로 한달에 300% 넘게 벌고 나도 성공했다 이제 고생 끝났다 생각했는데 연말에 벌었던 돈다 잃고 원금도 손실입고 마감 전업 4년차에는 다시 죽 쓰고 있습니다. 차트는 웬만한 고수들만큼은 몰라도 암튼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량주 중소형 푸실주 이렇게 한 3바퀴 좀더돈것같고요 4년 계속 전업 중입니다. 책도 워낙 보는 걸 좋아해서 매주 1권 정도 보고 좋은 책은 10번 이상 보고 외우려고 합니다. 아니 거의 외웁니다. 장중엔 화장실도 안 가고 매일매일 그려서 분석하고 보관합니다. 문제는 사는 건 문제 없고 손절도 1.5% 정도 에서 자동으로 나가는데 한 달에 딱두번 정도 실수해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한달 수익이 보통 마이너스 15% 정도 나옵니다. 신불이라 신용 미수 안 되고요. 막막하고 답답한 게 이젠 아이도 점점 먹어가 는데 친구들은 하나둘 자리 잡고 가정 꾸리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네버랜드는 손끝에 비누 잡듯 미끄러져 나갑니다.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1. 매도. 데이에서 매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저항선에서 매도 때리고 1, 2%만 먹어야 합니까? 아니면 좀 모험하더라도 홀딩해야 합니까? 전 일단 중요 종목들만 매매합니다. 내일 오를 확률 크고 저항 없는 종목들로 구성합니다. 2. 용기. 본격적으로 상승할 때 쫄아서 못 들어갑니다. 일 중에 쌍바닥 안 나오면 못 들어가고, 10시까지 급등한 종목들 매수를 못 합니다. 3. 심리. 자꾸 하다 보니 차트와 심리가 반반이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또 이거 연구하다 시간만 날리는 건 아닌지 두렵습니다. 4. 사회화와 건강. 말잘 못하고, 눈잘못 마주치고, 당뇨오고, 손발 붓고, 가슴이 아프고, 다리 밸런스 무너지고, 척추 뒤틀리고, 소변 볼때 맥주 거품 나고 동화 소리 들었는데 모니터에 피부가 말라서 완전 늙어버렸네요. 오이 길이 맞는 길입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길입니까? 지금 뭐부터 해야 합니까? 적성에는 맞는데 사실 이제 돈 따고 있는 건 아무 문제도 아닙니다. 오르느냐 내리느냐 맞추는 게 정말 재밌긴 합니다. 좀 심하게 낙천적이라 바보 소리 들으면서 웃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좀더 가면 네버랜드에 갈수 있을까요? 또다시 깡통으로 부모님 돈 300만원 끌어와서 다시 시작합니다. 한달동안 검증했고 자신있었지만 10월 한달만에 dmi기법으로 다 날렸습니다. 나 자신이 정말 한심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죄송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참아야 했는데 울 자격도 없었는데 우리 집안에서 300만원 정말 큰 돈입니다. 몸 없이도 살 사람이란 평을 듣는 부모님이 남한테 피해 안주고 천원씩 아까워서 벌벌 떨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계좌는 마이너스이고 건강 심각하게 나빠졌습니다. 참고로 술 담배 안하고 매일 운동하는 사람입니다. 간과 스트레스성 폭식으로 내당 성장해 지방간 혈색 검어짐 체중 증가 그리고 이때 손실복구를 위해 옵션을 하게 됩니다. 12월 말에 2만원 남기고 다 탈렸습니다. 이때 옵션 매수는 한 달에 많아야 한두 번 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옵션 매매는 만기일 한시간 앞두고 복권사듯이 매매했습니다. 전업 5년차 상반기 일봉상 박스권 돌파 매매, 손실 없음, 매달 30% 정도 수익, 계좌 100만원 돌파, 신용거래 가능함, 근데 신용거래 가능해지고부터 수익이 안 늘어나네요. 조금 벌다가 한방에 다 탈립니다. 앵벌이에서 대장한테 뜯기는 기분이 듭니다. 전업 5년차 하반기, 주식은 기계적 트레이딩이라 생각하고 박스하단 눌림목 매매를 하였으나 수익 더딥니다. 결국 매매할 의욕이 상실하고 모든 것이 지루합니다. 검증기간이 너무 길어서 한숨 나오고 마음은 급해지네요. 정신적으로도 공황옵니다 멀쩡한 대학도 졸업하였고 멀쩡한 외모, 점점 안 좋아지는 건강상태, 친구들 결혼해서 아이들 생산, 아버지 연로하신 모습, 그리고 집도 없이 공공장소에서 이짓하는 게 신물이 납니다. 전업 6년차 수익은 계속 나고 있으나, 계좌가 커졌다 작아졌다 반복합니다. 연말연초에 뭔가 느끼는 게 있었습니다. 신용계좌 의지 미수동결식팀, 현금비중 50% 유지. 어차피 지금 가진 풀떼기 자본으론 한달 생활비 내고 나가면 거지 종결된다는걸 실감하고 엑셀로 희망없다는걸 검증하였습니다. 마음비움. 이젠 아무렇지도 않음. 욕심도 없고 감정도 없음. 어차피 벌어도 이딴식이면 한방에 거지된다는걸 완전히 이해함. 기본적 분석과 레포트 읽는 것을 하루일과중 중요 부분으로 설정.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양수겸장해야 좋은 포인트에 사고 잘 버틸 수 있다는걸 느낌. 구정 때 집에 가서 사주보니 점쟁이가 내년까지 마지막 기회라고 그때까지 기틀 못잡으면 거지로 산다고 합니다. 듣고 있던 어머니 맞장구 치셨지만 슬픈 기색 흐릅니다. 저는 그게 더 슬펐습니다. 그 순간 정말 효도하고 싶어졌어요. 돈은 나중에도 벌수 있지만 저렇게 좋은 분들 돌아가신 다음에 효도할 수 없다는 게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구정 다음 날 등산을 갔습니다. 그렇게 건강하시던 아버지 너무 힘들어 하시면서 잘못 올라오고 자꾸 뒤처지십니다. 아버지 혈색을 보니 너무 안 좋습니다. 산중턱에 쉬면서 떡을 먹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나 이렇게 세명이서 말없이 떡 먹는데 눈물이 나는 걸 가까스로 참았습니다. 다른 집 아들은 멀쩡하게 장가가고 잘 사는데 나는 왜 지금쯤 우리 세명이 아니라 내 여자와 아이가 있어서 시끌시끌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 웃으면서 나도 우리 아들 취업해서 첫월급으로 빨간 내복 사주는 거 받고 싶다 하십니다. 전업 7년 차쯤 되었는데 돈이 없네요. 전업생활 뒤로 하고, 취업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취업하기가 어렵네요. 취업생각을 3년 전에만 했었어도, 그땐 불러주는데도 많았는데, 사회생활 없다고 퇴짜. 자격증이 있어도 장롱면허라고 퇴짜. 이건 제 잘못이죠. 외모가 사진과 다르다고 퇴짜. 안경만 바뀌었는데, 오늘 웬 무역회사에서 면접 봤는데, 거의 자술서 쓰는 수준이었습니다. 고교 졸업 후 2년 단위로 뭐 했는지 적고, 말하고 다시 적고, 이 짓을 3번 반복합니다. 남의 외모 가지고 욕하고 그리고 연봉도 공고에 붙은 것보다 한참 작고 면접을 두 명이 봤는데 한 분은 착하고 좋으신데 한 새끼는 완전 어. 경상도의 비형 혈액형이라고 머리 흔들고 혈액형이 왜 필요한지 참 회사 수준이 그러는 자기도 경상도 이 새끼는 대구놈 같았음 나는 경남 눈앞에서 이력서를 던지질 않나 인간 수준이 이런 면접보는 나도 한심하고 자존심 상하고 이게 사회인가 싶고 암튼 갈팡질팡 돌아다닙니다 어린전업투자자분들 보험 들어가면서 하세요 소일거리로 토익이랑 자격증 좀 따놓으시길 바랍니다 토익 점수 유무에 따라 연봉이 배가 차이 나더군요 남들은 내가 주식 실패하고 결국 일자리 알아보러 다니는 줄 아는데 올초 이후로 올 단위로 계속 수익입니다 코트를 10개 넘게 분산하고 시어후를 대비해서 일봉주공 매매만 하고 잔파동은 무시합니다 박스돌파 급등주 인덱스 매매죠 매도는 오직 스탑로스로 아침에 설정하고 일보러 나갑니다. 매수는 동시호가 시장과 주문. 이건 역시 아침에 그래도 수익 나더라고요 근데 30% 상승했다가 결국 20%만 최종 수익 이런 식으로 납니다. 스탑로스의 한계죠. 손익비는 7대3. 장안 좋으면 5대요. 그러면 전체 투입 자금 축소. 취업하려는 이유는 안정적인 월급 공급과 좋은 여자 만나기 위해서 면접 볼때 주식했었다고 하면 주홍 글씨 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공무원 준비했었다고 합니다. 나한텐 아직 한방이 있다. 10년만 와신상담 하자라는 생각으로 임합니다. 그땐 자금 규모가 커져서 주도주 포트폴리오를 짤수 있으리라 봅니다. 밤이 깊었네요. 이상 33살 취업준비생. 결론 어디든 월급 주는 곳으로 취업하기로 합니다. 취업하면서 10년 후를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따뜻한 가정 꾸리고 싶어졌습니다. 조그만 차에 이쁜 마늘님 태우고 봄놀이 가고 싶어졌습니다. 부모님한테 기본은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 소주 한잔 사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 지갑에 용돈도 드리고 싶어졌습니다. 누나랑 매형한테 밥 한번 사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결국 실패자의 대열에 끼었구나 생각하니 슬퍼집니다. 결국 주식으로 실패를 인정합니다. 한편으론 후란하기도 합니다. 야구할 때 어깨에 힘 빼는데 10년이란 말이 있습니다. 전 이걸 깨닫고 신용계좌 해지하고 현금 보유 50% 가져가는데 5년이나 걸렸습니다. 기법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자금관리고 그게 돼야 심리도 안정됩니다. 그러려면 종저돈이 있어야죠. 매달 생활비 나갈 돈이 자금 관리되는 상태에서 발생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취업원서 씁니다. 잘될지 모르지만 부지런히 일할 생각이고 주식은 업황을 보고 톱다운으로 중기투자만 할 생각입니다. 배당도 받고 pr과의 비즈 증그율도 보고 살겁니다. 월급으로 생활하고 만들려는 종자 목표는 5천만원입니다. 시간은 5년 넘게 걸리겠죠. 제가 아는 형님은 지금 30대 중반인데 은퇴하셨죠. 한달에 2번 매매합니다. 지수 폭락했을 때 재산이 몇십억 있는걸로 압니다. 100% 주식으로 이룬거고요그 형말로는 1년에 4번 정도는 큰 이벤트가 온다더라고요 그리고 그 형님 하루종일 레포트 읽습니다 1년에 4번 큰물. 한 달에 이번 작은 물그 순간 베팅을 위해서 세상엔 그런 사람도 있죠. 그 형도 처음엔 직장 다니면서 200 정도로 하셨다고 합니다. 그게 세월에 불안한 거죠. 33살 봄 7년간의 전업을 정리하고 지난달 말 월급은 작지만 하고 싶었던 일을 할수 있는 곳에 취업했습니다.